하나, 둘, 셋, 넷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아홉, 아홉, 아홉, 아스 아홉, 아홉, 와홉 아홉, 아홉, 아홉, 아홉, 아홉, 아홉, 아홉, 스가 아홉, 아맞아 언센 홉 아홉, 아홉, 아홉, 아홉, 아홉, 아홉, 아홉, 아홉, 아홉, 아 예전에 오센의 V 채널에 대기신 채린지로 인사드렸거든요아 아, 맞아. 맞아요. 분들 기억하고 계시죠? 아그 당연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. 이번에는 스타로드의 2020년 첫 주인공이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. 아, 아, 아, 아, 아, 아 너무 아, 기쁘죠. 너무 기 기뻐요. 네 그만큼 오늘 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. 근데 아, 그렇다면 저희 오늘 무엇을 아, 하나요? 네, 네 그러면 바로 신년 맞이 이제 게임 게임 저더 방까지 네, 준비되었습니다. 아 굉장히 아 다양하네요. 어. 그래서 그동안 팬분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T M I 도제가 대방출할 예정인데요. 네 그렇다면 저희 첫 코너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? Let's go! go! go! go! 네, 첫 코너는 전통 놀이 대결입니다. 설날이 전통놀이. 다가오는 만큼 한국의 다양한 전통 놀이를 해볼 건데요. 아, 그러네요 아 사실 요즘 이런 전통 놀이를 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. 그렇죠, 아, 그렇죠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제기 딱지 투호되게준비되요 딱지 오랜만에. 혹시 뭐 멤버들 해본 적 있나요? 아, 아, 당연하죠. 당연하죠. 다싸다 대기하면 저죠, 요다싸하다 오케이 우선 저희가 대4로팀을 나눠야 하는데 어,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? 아또 아, 이렇게 <웃음>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? 멋진 이제 우리 멤버들끼리 이렇게 이렇게 4명 이제 잘생긴 4명 이렇게 이렇게 절차해 이렇게 하면 얘들아, 나도, 나도, 나도, 나도, 나도, 나 건데? 아. 나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네. 아! 아, 도 아! 스트레스. 아 나도, 아, 도아도 나도, 나아 나도, 나도, 나도, 나도, 나도, 나도, 나도, 나도, 나도, 나 네! 묵지 네, 저, 저, 이렇게 갈발보로 해서 이렇게 거의 예, 이렇게 두 팀을 나누게 됐는데요. 네. 여기 두 팀이 나뉘었잖아요. 그래서 진 팀은 룰렛을 돌려서 벌칙을 받게 된다고. 아. 오. 오. 오. 그럼 시작해 볼까요? 네. <웃음> 시작. 자꾸 안 네, 저희 지금 앞에 투 통이 있어요 네네 아, 네. 저희 아, 약 팀을 거기. 나눴잖아요 그러면 거기. 한 사람당 두 개씩 하죠? 아, 한사람두 개씩 아, 아, 그래, 그래 여덟 그래. 그래, 그래. 개, 여덟 개 여덟 개 그러면 오케이. 가운데 세. 통을 5점으로 하고 네. 옆 통을 몇 통으로 7점으로 몇 점으로 합시다. 7점이니까. 7점이니까. 7점. 어, 그래. 어, 7, 어, 7, 5, 7 이렇게 갈게요. 오케이. 어, 강아. 아 별로다. 아. 아. <웃음> 역시 아, <웃음> 내가 원래 운동을 잘 못해. 스포츠잘 못해. <웃음> <웃음> 포문 멋있어. 나 원래 멋있어. 아 아쉽다. 아쉽다. 아쉽다. 아, 아쉽다. 어려워, 어려워. 아쉽다. 아 아쉽다. 야 가자. 야 그래 내가 봤을 때두개한 번에 던지는 게더잘 들어갈 거야. 아아! 화났어? 화내지 마, 화내지 마 야구, 형이 저기다 야구.. 야구했잖아 어 맞네, 얘너 야구했잖아 야, 너 투수잖아 이거, 이거 못하면.. 아, 아니 투수였잖아 야, 야구했다고 봐라 야, 야, 야, 야, 야, 가성일 야. 잘했다 야, 가성일 <웃음> 잘했다 어, 내가 하지 어, 예리 <웃음> 화이팅! 고마워 예리 화이팅! 고마워 곰돌이 옷 입었네 귀여워 아유, 귀여워 오케이, 오케이, 좋아, 좋아 에 못해도 귀여워 아유! 잘했어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야 웃지 아, 뭐해 망해라. 아, 못, 넣어, 못, 넣어, 못 넣어. 오. <웃음> 생각보다 어렵다 아무튼 반은 아니지 아, 어려워, 어려워 일단 한 바퀴 돌고 오케이, 그래. 일단 한 바퀴 돌고 내가 무도못될거 같고 내 생각엔 현님열수 흥림. 있어 내 생각엔 현님열수 있어 흥림. 생각에